빈 공간에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복합레진 이런 수복물을 충전하는 방법이 있고요. 평균적으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가장 보편적으로 준비하시는 금액 하지만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판매되는 모든 상품이 납기와 만기가 동일한 갱신형 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하시고 l 사 보존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보존치료 업계 누적을 아예 안보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 고객님들에게는 제가 생명보험사 상품을 추천을 드리는 경우 고지 의무만 잘 지키고 내가 이 고지 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가입하시는 데는 문제 상해로 인해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면책기간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존치료의 경우에는 1년 그리고 고철 치료의 경우에는 2년의 감액 기간이 존재를 하는데, 치아보험을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 치아보험을 준비하시면?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치아보험 전문가 이석기 팀장님 모시고 이달의 치아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이석기 팀장입니다 치아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치아보험을 좀 정의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은데 치아보험이란 어떤가요? 의미적인 표현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치아에 보험을 든다 라고 뭐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치아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상품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하신 것 같으신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치아보험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상품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치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치과를 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좀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해 두면 좋은 상품인 건 맞다. 라는 거고, 이제 치아 치료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치아보험은 치아 보장을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인 건 맞지만 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라 정리할 수있겠다 치아 보험을 가입하시려는 분들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치아 보험을 구분하는 방법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보험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크게 보존치료랑 보철치료 담보로 구성이 되는데 보존치료랑 보철치료는 발치 여부 발치가 동반되느냐, 안되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되고, 치아 치료를 하는 제일 기본적인 목적은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이 치아의 역할을 최대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요런 방향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이런 치아를 보존하기 위한 치료가 보존치료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존치료 같은 경우에는, 흉치의 정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충치가 아주 경미하고 범위가 좁다 이럴 경우에는 그 충치 부분만 살짝 긁어내고 그빈 공간에 아마이감, 글래스아이노머 복합레진 이런 수복물을 충전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보다 충치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인레이, 온레이 치료를 통해서 뭐 치아본을 떠가지고 이렇게 붙인다거나 이런 치료가 있고 충치가 신경까지 건드리고 있다 이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동반하면서 왕관처럼 생긴 크라운을 씌우는 크라운 치료 이렇게 이 제가 제 말씀드린 치료들이 대표적인 보존치료 방보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가 이제 단순히 충치를 제거하고 뭔가 이제 채워 넣거나 씌우는 걸로는 도저히 치아의 기능을 할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인공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치료들을 어, 통틀어서 보철치료라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있을 수 있. 그럼 여기서, 보철 치료가 중요한 걸까요? 보존 치료가 중요해요. 어, 과거에, 치아 보험이라고 하면, 임플란트가 중심이 되는 보철 치료 기준으로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존 치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제 보존 치료에 대한, 이즈라든지, 중요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서, 보존 치료 역시도, 뭐 중요한 담보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뭐 보철치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는 보존치료와 보철치료 두 담보 모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셨습니다두 개에 대한 밸런스들을 잘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죠 네. 법. 그러면 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 어찌됐든 가격이지 않을까? 음, 그래서 음. 치아보험의 적정보험료 이제에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는 번장보험료는 어떤 수준이 될까? 아무래도 상품 자체도 보험 상품이다 보니까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보험료가 계속 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천편일률적으로 보험료가 이 정도가 딱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시장을 어떤 정도 규모로 가져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2019년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통계 자료를 한번 내 봤는데 병원급 이상 치과에서 이렇게 치아 치료를 받을 경우 내진 치료는 보통 평균 7만 원에서 8만 원. 그리고 크라운은 평균 45만 6천 원 정도.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 비용은 평균적으로 132만원 당연히 이거는 지역이라든지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 금액 정도는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다 그러면 크라운은 한 45만원 이상이니까 한 50만원 정도 네뭐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레진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네. 임플란트는 최소한 150만원 이상을 준비를 하셔야 네. 그럼 아보험을가입하는 평균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의 좀 형성이 되세요? 제 고객님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존치료랑 보철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함께 복합으로 구성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가장 보편적으로 준비하시는 금액대 보존치료를 빵빵하게 가져가고 싶다 아니면 보철치료를 좀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두곳 아니면 많으면 세곳 정도를 함께 가입을 도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8만원에서 10만원까지 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궁금해하실 부분들은 이제 치아보험의 납기와 만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납기랑 만기 관련해서 고객님들 문의를 많이 듣는 편인데 보험 상품이라는 거는 납기는 최대한 길게 그리고 만기는 최대한 짧게 가져갈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판매되는 모든 상품이 납기와 만기가 동일한 갱신형 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뭐 5년 납이라든지 10년 납이라든지 이렇게 비교 설계를 했을 때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아요. 납기랑 만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과 치료를 받고 보장을 받을 때 내가 가입한 상품이 어느 정도 보장을 빵빵하게 나에게 혜택을 줄수 있느냐 요거를 먼저 중점적으로 보시고 선택이 되셨으면 거기에서 이제 납기랑 만기는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골라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걸 권유. 결국은 납기와 만기는 이미 보험사들이 결정해 놨기 때문에 예. 어 보장이 얼마나 되느냐 보장 한도를 중심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어서 치아보험의 보장 한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음네 맞습니다. 각 회사별로 보장 한도가 좀 다르겠지만 보장 한도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좀 해주시면 회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보철치료 같은 경우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회사들이 있긴 한데 문제는 보존치료죠. 보존치료가 과거에 비해서 점점 가입 조건이 안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해봤을 때 보험회사가 가입 한도를 줄이는 이유는 고객들이 해당 담보 청구를 빈번하게 함으로 인해서 보험사의 손해율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지금 한도 축소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로 50만원까지는 가입을 하실 수있다들이몇 곳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A사와 네. L사 보존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보철치료 부분에서는 좀 추천해 줄수 있는 회사? 음 보철치료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준비를 하시는 경우랑 종합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는 종합형으로 준비하실 경우에는 말씀드린 보존치료 혜택이 좋은 A사에서 보존과 보철치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려요. 지난달 방송 때도 A사를 종합형으로 가져갈 때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9월달 들어가지고 A사에서 보철치료 담보가 한 10% 정도 위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상품이 좋아지지 않았나 라는 음. 생각이고 보철치료를 뭐 단독으로만 준비를 하실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보존치료랑 보철치료를 연계해서 함께 가입해야 되는 조건으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철치료를 단독으로 준비하실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S사나 M사 정도 기존에 이제 치아보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미 가입을 몇 개를 해두시고 조금 더 보완을 하실 분들이 계신데 어깨 누적 한도에 걸려가지고 추가로 가입 진행이 안 되는 회사들이 많은데 생명보험사에서 몇 곳들은 보존치료 어깨 누적을 아예 안 보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고객님들에게는 제가 생명보험사 상품을 추천해 드리는 경우도 그러면 손해보험사의 치아보험을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고 생명보험사를 보완하는 형태로 어, 네네, 네, 추천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 치아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진짜 보장이 되느냐 치아보험이 전부 다 보장이 되는 거냐 나는 네. 보장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치아보험에 대한 보장 범위를 좀 명확하게 좀정확 이제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치아보험이 이제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치아보험은 만능 상품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치아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약관상에 명시된 질병 혹은 상해로 치아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보장이 되는. 다 어, 질병코드로 말씀을 드리면 K02, 후치죠. 그리고 치수 및 근단주의 조직질환 K04, 이주 질환, K05 어, 요런 질환과 상해를 원인으로 치과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보장이 되는. 어, 이 이외에 뭐 치아 마모증이라든지 치아 맹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청구를 하셔도 제외가 된다. 어, 그러면 치아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이런 치료력이 있다고 한다면 치아 보험 가입의 제한이 재단이... 있 사실 이제 치아 보험 같은 경우에 고지상이 있는데. 고지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으셨어도 가입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고지의무만 잘 지키고 내가 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가입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라말씀립니다 그럼 치아보험의 필수담보라고 할수 있는 담보들이 좀 있어요? 치아보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가 되게 단순한 상품입니다. 보존치료랑 보처치료가 있는데 저는 치아보험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보존치료 따로 보철치료 따로 이렇게 가입이 입맛에 맞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걸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2년, 3년 이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철치료가 필수담보가 당연히 돼야 되기 때문에 보철치료 위주로 준비를 하시는 거고 내가 1년, 2년 뒤에 치과를 갈것 같긴 한데 치아를 발치까지는 안할것 같고 레진이라든지 인레이, 온레이 치료 정도 받을 것 같다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오존치료 위주로 이렇게 횟수담보를 구성을 하시는 게 맞겠죠 이제 제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한 충치가 생겨 가지고 치과를 방문을 했는데 엑스레이 파노라마 사진을 한번 찍어 보니까 처음에 발생되었던 그 주변 충치까지 다 전염이 돼 가지고 나는 분명히 뭐 기껏해야 레진 치료라든지 인레이, 온레이 이런 거 받으러 갈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발치까지 하고, 임플란트 치료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소견을 받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존 치료, 구철 치료, 각각 따로따로 이제 한 담보만 몰아서 가입을 하시기 보다는, 합형으로 보존, 구철 치료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두시고,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보존만 따로 보완을 하신다든지 추가로, 구철만 따로 이렇게 추가로 보완을 하시는 방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치아 관련된 보상을 많이 청구하시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보존만 받을 거야, 음. 보철만 받을 거야라는 사례들보다는 둘 네. 다를 받을 받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 어떤 특정 보철이나 보존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기본 베이스는 보존과 보철을 다 같이 받는 종합 형으로 일을 하시고 본인의 치아 컨디션에 따라서. 따로 어떤 보장을 더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면책 기간에 대한 궁금증들은 항상 있으신 것 같아요. 치아 보험 상품도 면책 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기간이 90일이 존재를 하는데 충치나 잇몸 질환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당연히 면책 기간이 적용이 되는 거 맞고. 상해로 인해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면책 기간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면책 기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감액 기간까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감액 기간 조건은 보존 치료의 경우에는 1년, 그리고 보철 치료의 경우에는 2년의 감액 기간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면책 기간이랑 마찬가지고 충치나 잇몸 질환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이 감액 기간이 적용이 되고 게 아니라 내가 상해로 인해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감액기간도 적용이 안 된다. 치아보험에서는 단일 설계를 추천해 주시나요? 조합설계를 추천 주시나요? 한 회사로 단일로 이렇게 설계를 받은 것과 음. 여러 회사로 쪼개 가지고 받았을 경우에 보험료가 음. 뭐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음.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사실 그거는 건강보험에서는 그게 적용이 됩니다. 음. 하지만 치아보험은 사실 그게 큰 영향이 없다고 라 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치아 보험에서 내가 단일 회사 하나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회사 두곳 이상으로 복합 설계를 해서 들어갈 거냐 이거는 고객님께서 보장의 크기를 어느 정도 를 가져가길 원하시는지 내가 고 보장을 원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평균적인 보장을 원하는지 그 차이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중요한 건 전문가님이랑 상담을 하셔서 치아 컨디션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이게 조합 설계가 유리하신 거지 단일 설계만으로도 충분하신 건지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아보험을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 치아보험을 준비하시면 좋을요 그러니까 필수 보험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준비를 해두면 좋은 분들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고 하면 담배를 태우시거나 음주를 자주 하시거나 비흡연자 비음주자 그런 분들에 비해서 치아가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선천적으로 치아 자체가 충치가 잘 생기는 치아들이 있어요. 치아 사이에 골이 깊어가지고 음식물이 잘 끼는 분들 그리고 치아 표면을 범랑질로 쌓여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범랑질 자체가 얇은 분들이 있다고 그런 분들은 충치에 되게 취약한 치아다라고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요 생활 패턴 그리고 선천적인 치아가 약하신 분은 미리미리 치아 보험을 준비를 한번 해주시는 걸 고려해보시. 십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선천적인 부분이고 선천적으로 내가 양치하는 거 되게 귀찮아한다 그리고 치질 사용하는 거난 별로 안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치아 검 준비하세요 내가 그 나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나는 양치 잘안 하시는 분들 당연히 양치를 잘하고 치아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발병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난 당연히 준비해야 된다 대수롭지 않게 수의자분들께서 선택하시거나 지인 설계사분한테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특정 보정들은 일반적인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가입하시는 게 설계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결국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혜택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응.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 h a c